알라몬드 확보하라 크로켓엔 왕국의 부토왕이 고민에 빠졌다 이웃나라로부터 메뚜기 대가 습격해오고 온 나라 안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토왕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투스 대신과 농작물을 담당하는 아킬라 대신에게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라고 지시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험가 존슨 대장이 지중해 바다 속에서 발견한 신비의 물질인 달라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기투스 대신과 아킬라 대신은 존슨 대장이 제시한 협상 규칙을 지키면서 달라몬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협상 스타일은 크게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관심과 협상 성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격형 협력형 수용형 회피형 저충형 까가지 협상 스타일 중 당신의 협상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여기에도 사이가 안좋은 두사람이 있네요. 나는 나대포 나는 왕고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 갈등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나대포 팀장, 다른 사람은 왕고집 팀장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실습 시트를 읽어보신 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실습 시간은 10분입니다. 실습은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가상 상황을 이용해서 다수이제로 협상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협상을 하는 것인지 학습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실습은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기업 매각팀과 인수팀의 두 팀으로 나뉘어 팀 대항으로 진행이 됩니다.